영화 속 주인공들이 선보이는 지상 최대의 슬랩스틱 쇼 오늘은 예측불허의 전개 속에서 두서없이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영화 속 사망신들을 모아봤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마을의 악덕 부동산업자로 악명높았던 루비 디그. 그 악랄하고 모난 성격 탓에 그녀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 홀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바깥에서 들려오는 캐롤 소리에 급짜증이 샘솟은 그녀는 패기롭게 문을 박차고 나갔다가 떼창을 부르고 있는 그렘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순간 큰 충격에 휩싸인 채 염통을 부여잡고 2층으로 도주를 시도하는 그녀.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요단강 급행 열차였죠. 다음은 자타공인 모험영화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작품이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1981년작 레이더스에서는 다소 황당하긴 하지만 어찌보면 매우 심플하고 깔끔한 사망신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인파를 헤치고 인디의 앞을 가로막는 한 남자.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두 남자의 걸쭉한 맞장신을 기대했겠지만 인디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이 남자 복잡한 걸 싫어했거든요. 1883년 콜로라도 로키 산맥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알프레드와 그의 동료들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은 나머지 하나둘씩 멘탈이 작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수성이 풍부하다 못해 넘쳐 흘렀던 수아는 갑자기 노래를 부르며 눈사람을 만드는 등 정신승리를 빙자한 똘짓을 일삼게 되는데요. 하지만 제아무리 긍정에너지가 좋다 한들 너무 과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법 역시 때와 장소 정도는 가려줬어야 했겠죠? 존 카펜터 감독의 1986년작 빅 트러블에서는 나름 리즈 시절의 커트 러셀이 등장 차이나타운의 온갖 괴기스러운 악당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치 방금 전에 무협 소설을 찍고 나온 듯 화려한 개인기를 펼치던 사깟 3인방은 이 영화에서 가장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해준 최고의 씬스틸러였다고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포스 넘치던 전반부와는 달리 마지막 퇴장신 만큼은 그리 아름답지 못한 느낌이었는데요. 성격파탄의 분노조절장애가 가져다 준 역대 최악의 대참사 함께 감상해 보시죠. 여기 러셀이라는 친구를 구하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새로운 슈퍼 히어로 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빨간만 영웅 데드풀을 중심으로 결성된 이들은 무려 엑스포스라는 패기 넘치는 이름으로 고대하던 첫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차세대 슈퍼 히어로 영화는 우리가 맞겠다며 의기양양하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엑스포스 멤버들 하지만 너무 의욕만 앞섰던 걸까요? 예기치 못했던 강통의 습격은 이들의 첫 번째 임무를 마지막 임무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아무리 슈퍼 히어로라 한들 자연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미국식 병맛 코드의 정점을 찍은 영화 오스틴 파워 시리즈는 주연을 맡은 마이크 마이어스가 무려 1인 사역의 연기를 해내며 시리즈 전체를 하드캐리한 것으로 매우 유명한 작품인데요. 고전 스파이물과 병맛 화장실 유머의 환장할 콜라보로 은근히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태생부터가 말 그대로 병맛 그 자체였던 만큼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장면들에서 특유의 마이너한 감성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례로 지금 소개해드릴 이 장면 역시 결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최고의 명장면이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사형권의 고수인 백장천을 살해하기 위해 저멀리 러시아에서부터 날아온 록밴드 보컬 스타일의 무서운 암살자 곧 백장천의 제자인 간복의 앞을 가로막으며 절도 있는 칼부림 액션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피나는 훈련을 통해 사형권을 완전히 습득했던 간복은 심지어 뱀과 고양이의 싸움을 본따 만든 묘권까지 구사해가며 러시아 암살자를 자유자재로 농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결투가 막바지에 달했을 무렵 간복은 영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필살기로 싸움을 조용히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순진무구한 시골총각이었던 터커와 데일 어느 날 그들은 흉악한 면상 디테일 로 인해 살인범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외지에서 놀러온 젊은이들로부터 뜻하지 않은 공격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 살짝 나사가 풀려 있었던 외지의 젊은이들은 터커와 데일에게 선제 공격을 날리다가 되려 하나 둘씩 목숨을 잃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알리 없었던 터커와 데일은 갑자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살을 하기 시작했다며 엄청난 패닉에 휩싸이게 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더 꼬여만 가는 터커와 데일을 향한 오해와 갈등. 과연 이들의 앞날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목소리> 연쇄살인범의 유전자를 흡수한 눈사람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닌다는 내용의 비극감성 충만한 병맛 호러물이었죠 아무래도 눈사람살인마라는 독특한 설정을 가진 작품인 만큼 극 중에서도 이를 활용한 5만가지 살해신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게 될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인상 깊은 욕조 사례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최애하는 패러디 영화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안나 페리스가 열일에 맞지 않았던 무서운 영화 시리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의 성격 자체가 패러디를 위주로 한 코믹 호러였던 만큼 작중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들이 약을 심하게 빨아 제낀 것으로 매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서운 영화 4편에 등장했던 충격과 공포의 연쇄 사망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흡사 데스티네이션을 방불케하는 스펙타클한 죽음의 연쇄가 물밀듯이 펼쳐지게 됩니다. 뭐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겠죠?